아, 잠깐만 이거 뭐예요? 급하게 녹화를 켰는데 로스트 t 비보 라는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한글 패치가 제대로 적용이 안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종료하려고 했거든? 메인화면에서? 왜 그래, 종료가 안되고 이 게임이 나왔어 나 이거 한번도 본적 없는.. 현상인데? 랜덤 발생인가 보죠? 근데 지금 끄면 또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 한번 해보자 좌클릭이 아, 공격이고, 우클릭이 막기네요. 이키가 집는 거고. 스페이스가 회피야. 저 한번 해보자. 뭘까? 아니, 진짜 뭐지? 갑자기 이런 게 나온다고? ESC를 유지해서 빠져나갑니다. 검 디자인이 대박 구려요 패드로 해야 될것 같아요 마우스가 지금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거든요? 막기 휘두르기 오케이 Y키가 회피군요 오케이 okay. 아니 이게 뭔 날벼락이야 진짜 막다른길 아니 갯, 개뜬금포로 갑자기 이런 게임이 나온다고? <웃음> 저기 라디오 있어 <웃음> 무서워이 땅으로 생겼어요 3 0개은화를 모아와라 어? 설마 길이 열렸나? 아 길이 열렸어요 저3 0개은화를 모으래요? 브금 나온다 때리니까 라디오가 말을 참잘 듣네 역시 때려야 제맛이지 뭐야 이 그림 주제잘 그렸어 어? 방금 뭐가 있었는데? <웃음> 오 죽여서 은화를 모으면 돼 조심해 몹들이 가까이 있으면 굉장히 지지직거린다고 좋아, 주 쉬워 아니 근데 이럴, 이런 게임을 이스타일으로나어놨다고 얼음 돋는다 제작진들 어 뭐야 아아아야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하지마 아 피가 얼마 없는데? HP를 어디서 회복하지? 이 어디야? 오! 오 여기 있으니까 피가 회복돼요 아개무해게 생겼어 왜그래 아! 어 놀래라 으 야. 빨리 종을 쳐서 피를 회복. 아, 헤드로 하니까 좀 어렵네. 죽었습니다. 아, 죽게 됐네요. 다시 할수 있네. 아, 이거 게임 끄면 될까? 이게 이게 뭐죠? 아, 이거 기록인가 보다. 사람들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이걸 했나? 1위가 1분 걸렸고 평균적으로 한.. 랭킹에 있는 사람들은 5분에서 8분 정도가 걸렸네요? 어? 여기로 나와져버렸어 이게 비밀 챌린지래요? 아.. 정말 기괴했어 어? 미드나잇 누르니까 그냥 이게 나오네? 아, 원래 없었는데 미드나잇이라는 메뉴가 생겼구나 이걸 발견하면 그때부터 미드나잇을 내 자의로 들어갈 수 있나봐 정말 기괴한 미니게임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제대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죠